안녕하세요 커피를 좋아하는 청년 커피청년 입니다 오늘은 우연히 편의점에 갔다가 흑당 밀크티가 땡겨 가지고 이렇게 흑당 밀크티를 사와 봤는데요 과연 시중에서 먹는 밀크티 맛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또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가지 모두 한개당 2500원씩 주고 사와 봤는데요 먼저 타이거 슈가 흑당 밀크티, 그리고 전주당 흑당 밀크티 두 종류를 가져와 봤습니다. 제일 먼저 타이거 슈가 흑당 밀크티 한번 먼저 따라봅니다. 우선 왼쪽부터 타이거슈가 흑당 밀크티, 가운데가 전주당 흑당 밀크티, 그리고 오른쪽이 전주당 치즈퐁 흑당 밀크티입니다. 색깔은 거의 새 제품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.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타이거슈가 밀크티 먼저. 자, 이제 세 종류의 흑당 밀크티를 전부 먹어봤는데,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중에서 흔히들 먹는 흑당 밀크티에 가장 가까운 맛이라고 하면, 은 1번 타이거슈가 흑당 밀크티가 그나마 가, 가장 가까운, 그나마 가장 가까운 밀크티 맛이었던 것 같고요. 전주당 흑당밀크티 같은 경우에는 어, 일반 타이거슈가 흑당밀크티랑 비교해서 좀더 단맛은 있고요두개중한 어, 개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전주당 흑당밀크티를 사 먹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치즈퐁 흑당밀크티가 있었는데 어, 이거 좀 신기한 게 안에 충분해 치즈 폼 페이스트라고 해가지고 크림치즈랑 육크림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. 예전에 의점에서 치즈라떼라고 이제 얼음컵에다가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팩으로 된걸 사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어.. 저랑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한입 먹고 다 먹은 안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분 나쁜 치즈맛이 아니어서 그냥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리뷰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